안녕하세요.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. 네, 이어지는 또 제품은 하토이 토르입니다. 토르 토르. 와, 아, 이거 아주 뭐 굉장한 인기죠. 네. 특히 인피니티 워 토르가 지금 엔드 게임 토르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는 아주 엄청난 인기를 달리고 있습니다. 자, 빨리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 토르 들어 있고요. 여기 위에 보면 안대가 두개 들어 있고요. 스톤브레이커 민소매 팔이 있습니다. 아주 멋진 토르죠? 여기 건전지 라이트업 때문에 건전지 들어 있고요. 네, 손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. 여기 번개 빠지직 빠지직 이펙트 파츠가 있어요. 아주 기가 막힙니다. 빨리 꺼내볼게요. 넌 토르 아니면 안돼 우리 햄식입니다. 토르는 그냥 햄식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하토이 토르는요, 두 가지 모드를 할 수가 있어요. 각성이 된 버전과 각성되기 전 버전이 되는데, 각성되기 전 버전만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, 눈에 안대를 하고 있고요. 로켓이 어, 새로운 누나를 주기 전이고요. 네, 민소매 팔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아스가르드 난민선이 폭파된 뒤에 가디언서브 갤럭시를 만난 그 때의 모습인데요. 실리콘 팔을 넣어줘가지고 엄청나게 리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역대급 조형이다. 뭐 이렇게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발목이 조금 약해가지고 그 중심을 잘 잡아주지 못하면 자립이 좀 힘들다는 거. 그거 말고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제품이죠. 가까이 한번 볼게요. 네 헤드 봅시다 헤드 얘기가 필요합니까? <웃음> 그냥 보는 그대로입니다 아주 대단히 잘 나왔고요 헤어스타일도 자연스럽게 옆에 이렇게 스크래치 난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살짝 측면쪽으로 보면은 아유뭐 그냥 햄식이에요 크리스 햄소스에요 이 하관이 되게 두꺼운 거를 잘 표현해줬고 추염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 절개선이 조금 티나는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 잘팔 한번 볼까요 팔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만지면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말랑말랑해 아나 사람 피 같 실리콘이라서 핏줄 나온 것까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. 야,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거 이거 털. 와 털은 없어. 요 털은 없는데 이 조형으로 카버를 해놔가지고 이털 같아요. 되게 징그러워. 아 이런 가죽 느낌들 스트랩 같은 것들 되게 잘 되어 있고요. 네 이게 이제 또 소재를 다른 걸 써가지고 방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나중에 이펙트 파츠를 갈아 끼면 라이트업이 되는. 요거 덕분에 이 상체 부위에는 가동 포인트가 없어요. 그냥 이게 통짜입니다. 이만큼이. 허리 밑에 쪽만 돌아가고요. 위쪽은 아예 뭐 굽혀지거나 이런 게안 됩니다. 게다가 목도 안 움직여. 이 머리만 움직여요. 목은 좀 해주지.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. 네. 팔도 뭐잘 움직이고요. 아주 스무스하게 잘 움직입니다. 조인트가 여기 라첼시라도. 네, 이렇게. 두두둑두둑 두두. 소리는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런 상태로 계속 놔두게 되면은 나중에 접혀가지고 이게 상태가 안 좋아져요 실리콘이라서 그래서 얘는 어떤 포징을 따로 직구 하는 거를 추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뒤태를 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힙 조형도 뭐 나쁘진 않고요 특히 이제 바지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이 요런 것들이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은 약간 이게 이제 갈라지면서 부스러기가 생기고 막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광택제라던가 마감제를 또 한번 칠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. 이게 다리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쪽은 살짝 습한 끼 있는 다른 소재를 덧대어 줘서 뭐 괜찮습니다. 아주 이게 실리콘 팔에다가 뭐 옷을 입혔기 때문에 관절이 보일 일이 없죠. 다리 쪽도 네, 이중 관절이라서 이렇게 접힙니다. 앞쪽으로 뒤쪽으로도 조금 이제 무리가 좀 있죠. 아무래도 옆으로도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. 발목이 잘 돌아가는데 이게 장화가 연결이 된게 아니라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들면 이렇게 살색이 보이죠. 네, 이렇게 볼이 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그래서 가동성이 나쁘진 않은데 이 자리 팔때 조금 힘이 덜 받아요 그래서 자빠지기도 합니다 이 발바닥 오 여기도 마블 원래 햄시기가 키가 큰데 그만큼의 비율이 안 나와서 대부분 요즘에 발목을 연장해 줍니다 그리고 무릎도 굽혔을 때에 별 문제 없도록 여기도 약간 스판기 있는 다른 재질로 마감 처리를 해줬습니다 음 아주 멋져요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. 네, 요런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. 실리콘 팔이 이제 막, 막 격하게 접히지가 않기 때문에 가드가 잘안 올라가네요. 역동적인 거는 불가능합니다. 상체 쪽에서 뭐 거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역동적인 자세는 불가능하고요. 하지만 뭐 존재감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토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. 네, 딱히 뭐 포징을 엄청나게 하지 않더라도 12인치는 워낙 또 리얼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존재감만으로도 아주 멋집니다. 뭐 이렇게 놔도 멋지지 않습니까? 그죠? Thor. 핫토이 토르입니다. 이전에 토르를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. 그때는 아스가르드 난민선에 있었던 토르 안대를 하고 있었던 그 토르를 소개시켜드렸죠. 그 뒤로는 로켈라쿤이 의안을 주면서 안대를 벗게 되고 각성한 모습이 있는데요. 바로 그 각성한 모습에 토르입니다. 예, 요거 지금 보시면 이제 라이트업을 해놓은 상태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, 역시 뭐 다시 봐도 조형은 끝내줍니다 뭐 괜히 프리미엄 붙고 재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고요 하지만 이 라이트 이펙트 파츠가 좀 유치하다고 하시는 분들좀 계시긴 해요 사실 뭐그 말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지 않아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하지만 뭐이 나름대로의 또 멋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전시할 예정입니다 망토에는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잡을 수 있게끔 해줬고요 요 이거죠, 이거. 스톤브레이커. 스톤브레이커가 기존의 스톤브레이커가 아닙니다. 요거는 배드토마토의 제품인데. 치면 이렇게,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옆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진동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LED가 어, 이거 생각보다 근데 꽤 괜찮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통통통 아또 LED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쁘지 않은데 실물은 그렇게 <웃음> 고급져 보이진 않아요 네, 하지만 이거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서 한번 구입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원래 들어있던 스톤 브레이커가 이거예요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냥 옆에 이렇게 놓고 봐도 엄청 작죠 무슨 손도끼보다 좀 크게 나와가지고 얘는 퀄리티는 좋지만 아웃 이렇게 스톤브레이커를 든 각성한 토르의 버전으로 포징을 해봤습니다 가까이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밝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밝고요 저빛 때문에 옆에 있는 이 파츠까지 빛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춰집니다 네 우리 멋진 햄식이 요런 포징으로 전시해놓겠습니다 사실 상체에 전혀 가동 부위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다이나믹한 포징을 짓고 싶은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장갑의 하부 쪽을 좀 개수해가지고 다리의 가동률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이대로 좀 전시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핫토이 토르 각성 버전 아주 멋집니다